아, 안녕하십니까. 전 오인근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이제 독일 시합 뛰고 제가 내년에 이제 결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쉬면서 그냥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제 좀 있을 올림피아 아마추어 있잖아요. 그 올림피아 전에 하는 라스베가스 그것까지 뛰라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돼서 이게 조금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합도 잘 안될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뛴 거라서 독일 재밌게 갔다 왔어요 네. 저는 내년 4월 15일 날결혼요 근데 이미 혼인신고 하고 뭐 신혼집도 이제 살고 있어서 어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혼인신고 하고 뭐 결혼 준비하면서 가 조금 더 그랬고 지금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직은 제가 지금 산지가 한달 밖에 안 돼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이제 지금은 여러 단체가 있어서 이제 레슨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지금 여기처럼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PT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실업팀을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실업팀에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더 낫죠. 시간적 여유나, 뭐, 금정적 여유나, 이제 지금이 훨씬 낫죠. 저는 예전부터 제가 이제 보디빌딩을 시작한 것도 뭐 1등, 2등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행복해서 하다가 이제 실업팀을 들어가고 싶다는 계기도 사실 이제 이 운동을 하 계속 오래 하려면 결국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로 뛰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운동을 많이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실업팀을 들어가는 게 이제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목표로 이제 시합을 뛰고 지금은 이제 실업팀을 나와서 좀 자유롭게 뛰는 편이긴 한데 그냥 운동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뭐 매년 시합 뛰는 것도 재밌고 또 애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하고 시합 뛰는 것도 재밌고 서포트 가는 것도 재밌고 저는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돈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더 좋은 거고 더 많이 벌면 좋은 거지만 돈의 금액의 차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많이 즐겁고 이제 평온해졌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슬럼프라고 있었을 때는 사실 그러려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도 있지 저럴 때도 있지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꼭 운동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조금 힘든 시기에도. 그냥 뭐, 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저렇게 될 수도 있지 해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편이라서 뭐,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욕심을 낸다 그래서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디빌딩은 좀 길게 봐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길게 봐도 사실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부리되 너무 크게 과욕적인 욕심은 안 부렸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상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선수로서도 롱런을 하려면 결국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큰데 왜냐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하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냥 운동하고 그냥 동네 관장님 같은 아저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10년 후면은 이제 저도 50인데 50 하나 정도 되는데 그냥 아저씨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일단은 항상 뭐 제가 SNS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시고 뭐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려고 운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봐주고 너무 이제 멋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뭐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조금 더 계속 운동을 오래 하는 거고 또 난다치게 운동을 하고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시합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한 80살 때까지 시합을 뛰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